이리 이리와! 이리와! 너아지마안 그러면 나 죽어버리겠어! 진정해라 은행강도! 지금 자수를 하면 형량을 감량시켜주겠다. 야 그래 보아이니방위 출신 같은데 집에 일찍 들어가 쉬어 임마이 어. 자식들이 지금 나 무시하는거야? 나 특수부대 출신이야! 어이! 조! 조! 조! 화장해 근데 지금 몇 시에요? 5시에 음. 어... 너 어디가? 퇴근하는데요 아이가 나쁜 어떻게 알았지? 이사람 이상하게 퇴근하고 싶네! 뭔 소리야? 이 자식! 다 터트려버리겠어! 에? 에? 에? 너 소리 듣고 뭐냐, 이거? 고구마인데? 고구마를 왜 들고 있어? 이상하게 고구마 먹고 싶네? 야, 너뭐 하는 거야? 예? 네? 세배하는 데요 같이 하자! 아, 네. 저기, 세례 임마! 이 자식! 이상하게 세배하고 싶네? 난 고구마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 응. 야, 빨리 자수해라 아, 웃기지 마야 너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해봐 어. 그래, 그래 아버님을 모셔왔다 아버님 아버님 어. 말이에요, 어.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뭐하시는 거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자, 자, 우리 버님 아버님 아버 아버님 아버님 아버 아버님 아버 아버님 아버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 다 필요없어 삼천에 어. 여기서 철수하자면 이 술을 탐더 툭을 뻗어 1, 어. 2, 4, 5, 6, 6어 내게 네, 4개 못해 저놈 자식이 이걸 못해 해. 이번, 이번, 이 애비가 한번해이번 제대로 하자고 아버님 저거 뭐예요? 가까워지 마요 걷도가니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 걸리러 왔어요 안정기 기다려 아버지 도대체 뭐가 불만이에요? 제작가 보내줘! 아, 아버님 어머니 계시잖아요! 알아, 그러니까 더 그런 거지! 안 돼요! 진짜 식아버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응원하는데? 소리예요? 뭐아 이상하 응원단장 같네. 아버지, 난369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 희한하네! 아자기내꺼 아니에요? 어, 그러면 안 돼! 가시기 어떻게 저, 저, 저, 하죠? 야, 저놈, 친구를 데려와! 친구요! 네, 어. 예, 알았어요. 친구를 지금!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친구예 네, 친구예요! 저런 빨리 설득을 시켜봐요 설득이요? 예! 네. 지금부터 저의 설득에 대해서 설득을 나고 따라다니지 하 발음인 거죠? 아니, 설득을 그렇게 합니까? 설득은 그때그때. 알라. 그때. 아, 아, 아, 벌떡은 마음속에 있는거니까 잠깐만, 이거, 이거 어디서 어, 많이 본 미친 자식인데 나도 많이 본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어 희한하죠? 어, 잠깐만 이 자식 넌잘 만났다 어, 네가내 돈을 어, 안 갚아가지고 내가 은행을 통거 아니야 야, 이 자식아 어, 내돈 어, 아, 갚으란 아, 말이야 이 자식아 아, 지금한테 뭐하는거야 지금 어, 소 잡는데요 아, 음, 음. 미친 소잖아요 어, 이상하게 미친소 같네 소 잡으려고 소 잡는거야 욕질 봐라 <웃음> 이거 야, 이따 이름 담 야나한 장난이야? 대체 뭐야? 뭐해? 응원하는데요? 가야야야야야야야야 <놀람> <놀람>